안녕하십니까 아재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중에 문득 생각이 나서 영상을 켰어요. 음, 이전에 제가 핏파이퍼 영상을 보면서 구독자분들이 이 먹... 안녕하십니까 아재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두 번째 찍고 있어요. 똑같은 영상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어 제가 첫 번째 찍은 영상이 이 컵을 이 앞에 두고 찍었더니 막이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지금 다시 어 세팅을 하고 찍고 있습니다. 제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지금 뭐 소개시켜드리기도 그래요 뭐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기도 그렇고 저번 영상에서 이 머그잔 머그잔을 저번 영상에서 이 머그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머그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머그잔, 이 머그잔은 그 블랙 라이플 커피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어, 판매를 하고 있는 머그잔이고요. 이 회사는 미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뭐, 틈새 시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비비, 저, 밀리터리라든지 택테컬한 거, 뭐 실제, 실제 총기 같은 이런 어, 시장에서도 어, 커피 시장을 공략을 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 블랙 라이플 커피라는 회사는 뭐, 실제로 전술을 하는 이런, 이런, 뭐야, 교관들도 계시고, 택티컬하게 교육도 하고, 이렇게 슈팅 스포츠도,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외에 지금 보이는 이 커피숍, 커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도 운영을 하고 있죠. 뭐 원두도 만들어 파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 이 회사의 대표님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오일리 택티컬 오일리 택티컬이라는 회사의 전 CEO 분이 퇴사를 하고 차린 회사로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블랙라이플 커피가 상당히 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커피 원두라든지 또는 머그컵 또는 텀블러 아니면 이런 티셔츠 오일리 티셔츠 뿐만 아니고 블랙 라이플 티셔츠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굿저들 기어류 많이 팔고 있고 원두도 팔고 있으니까 구매를 하시려면 은 국내에서 구매는 힘들어요.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는 않고 있고 실제로 블랙 라이플 컴퍼니의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구매를 하면 은 국내 배송을 해줍니다. 대신에. 음. 먹었잔 금액만큼 비싼 이것보다 비싼 어 배송료를 지불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이, 이런 이 아기자기한 소품들 좋아하는 유저들이 계시는 것처럼 저도 어 이렇게 제가 구매를 한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쓰고 있으니까 어 구독자분이 어,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잠깐 짧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따로 제가 이 회사에서 뭐 협찬 받겠습니까 이 회사 제가 뭐라고 이 회사에서 협찬을 주겠어요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어 선물받은 겁니다 저는 궁기시코리아 아, 이아비팩토리 사장님께 이 머그잔하고 원두세트 선물세트 처럼 되어 있는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선물을 받았어요 그거 잘 쓰고 있어요 집에서 커피내려 먹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이 머그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뭐 제가 따로 링크는 안 드리겠습니다 뭐 링크 못 드리는 이유는 있는데,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어, 앞으로, 이, 이거는 제가 뭐 선물 받은 거고, 제가 이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찍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유료 광고는 아니고요. 근데 앞으로 유료 광고도 조금 협찬 리뷰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활발하게 조금 활동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에어소프트 유튜버가 음 일본이나 대만처럼 이렇게 제조사가 자국에 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협찬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죠 옵션 제품들도 어, 협찬을 받는 정도인데 그나마 제가 저를 협찬해주시는 몇몇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싶어요 그리고 이게 에어소프트로 유튜버를 하면서 수익 창출이 구독자 1000명 이상이면 된다고 는 하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어. 수익이 안납니다. 거의 제가 영상을 찍으면 항상 많이 났어요. 이거 제가 좋아서 찍는거지 뭐 돈을 벌려고 찍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이업체를 홍보하든지 총기 관련 회사를 홍보하는 영상들은 9 99 9 9 9 9 9 9 9 9다 노란낙지가 붙어서 수익 창출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라이트 리뷰라든지 여러가지 협찬사 리뷰들을 했을 때다 노란딱지 붙어요. 그래서 링크를 단다든지 이런 거 전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찍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카테고리 라는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너무 맨날 마이너스 나가지고 제가 이 일일이 다 총을 사서 찍을 순 없잖아요. <웃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국에 이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어 파는 제조사가 흔치 않잖아요. 아카데미나 토이스타 정도인데, 뭐, 저같이 이렇게 구독자 작은 유튜버 쪽에는 협찬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런 큰 회사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메이저 회사에서 협찬받는 유튜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업체를 끼고 있는 유튜버들을 제외하고는 한 제가 생각했을 때한 두, 세명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지속적으로 협찬을 받는 거는 뭐 사람 스타일마다 틀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일 많이 도움을 주시는 회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아비팩토릭 상님은 이전부터 제가 이 취미를 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고 에어소프트 서바이벌 게임 할 때부터 같은 팀에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군기식코리아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죠 뭐그런 부분은 제가 뭐 협찬 을안 받더라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거 외에 뭐 gsmc 대표님도 때 되면 보내주시고 컴팩토리에 hpa 옵션도 보내주시는 대표님도 감사하고 다 모두 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요 영상을 빌어서 한번 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협찬 리뷰들이 생기면은 조금 뭐 속물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마이너스만 안나는 정도로 <웃음> 협찬 리뷰는 웬만하면 받을까 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의미, 뜻은 없었고 지금 이블랙라이플 커피 머그잔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짧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어, 리뷰 영상을 막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근황이라든지 이런 이런 영상들도 조금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제가 구매했는데 이쪽에 파란색 조명 있죠 이거 하나 더 사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만 있으니까 이쪽이 횡하네요 아무튼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이거 이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이 뒤쪽에 조명을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좀 영상이 좀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여기 아, 아무튼 이런 거좀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제 메일 주소 있거든요 여기 메일 주소로 좀 가이드 좀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 유튜버를 보면서 따라하고는 싶은데 협소한 공간에서 찍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 내에서 이렇게 어떻게 영상이 조금 더 이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편하게 볼수 있는 영상이 될지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되네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어, 커피 내려놓고 다 식어가지고 지금 빨리 다시 렌즈에 한번 덮어서 먹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커피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